아 5시즌 솔랭 배치도콘도콘해요 오랜만에 돌리는거라 어 조금 떨리네 뭐야 RP 추가 획득? LP? 어, 신기하다 후치 후치 언야로 해서 야스스.. 어 어헤헣 어, 어, 어. 무의식적으로 루트 이름 이름 말할뻔했네 <웃음> 아 무의식적으로 <웃음> 말할뻔했네 아 무의식적으로 읽어브레 뻔했잖아.. 이런 와 아, 골목길에 뭐.. 파티하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너무 많은데? 왜나 빼고 파티하지? 꼽길까? <웃음> 나도 <웃음> 가서 꼽길까? 돈 음, 갑시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이거 테두리. 저 이거 얻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패스할 돈이 없다. <웃음> 문제는 뭐다? 패스살 돈이 없다. MP 뿌리면 그때 질러야지. MP. 어, 저거 하면 그때 질러야지. 갑시다. 먹고 솔랭이다 침착하자 배치다 침착하자 <웃음> 잘해야 된다 할수 있다 하던 대로만 하자 하던 대로만 아니아니 하던 데, 하던 대로보다 잘해야 돼 좋았어요 파밍 살짝 늘었, 늦었다 어 이건 안 좋은데. 위치가 별론데 아닐지도 너무 멀어 <웃음> 언제 저기까지가 아 무기 안 났어 무기 안 났어 무기 안 났어 어허 무기가 안 나왔는데 싸우고 있어 이거 아하 이상한 거 쓰지 마 아하하하 <웃음> 이럴.. 왜왜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 소울렉만 하면은 사람이 꼭 긴장을 해가지고 문제야 저기 있는 거 먹고 오자 이어이어이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인벤이 없어! 어떻게 미친? 아 인벤 없어 저걸 못 먹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인벤이 없어서 이렇게 못 먹냐? 이건 좀 슬프네. 이건 어까야 잠깐 제 죽일까? 제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나 여기서 무기 나오는데? 야 잠깐만 캐시야. 잠깐만. 템너 만들지 말아봐. 저겠다저겠다저겠다저겠다 저기 저기다. 어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론 캐시야 돌아와. 야야 행복했잖아. 난 행복해 지금. 에야이야면은 그러면은... 골목길 가자, 냅다 그냥. 냅다. 아, 근데 골목길에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캐시 무기 야야다 저거 저거. 어야 깜짝이야 뭔 소리야. 아아, 너구나! 미안하다. 야. 왜? 싸우게? 아 양각 싫어요아 모자 만들고 싸워 기다려봐 <웃음> 야! 어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 언니 언니 언니 잠시만요 언니 잠시만요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뭔 챔프야! 아 어, 이거 뭔데 뭔데 이렇게 세! 어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있이따요이따요 어! 궁 안맞았어 도망쳐야된다 <웃음> 야나옷 안나왔어 미안해 전뭔챔프예요 왜이렇게 세요? 왜이렇게 빨라요? <웃음> 아좀 쇼킹인데? 충격먹을 정도로 세고 아프고 <웃음> 힘든데? 너 뭐하는 저거야? 오 좀 신선한 충격의충격의 충격이었다. 없다고 도망가야겠다. <웃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섭게 쫓아가서 가? 어. 뭐뭐 하는 뭐 하는 뭐 하는 아줌마야. 어씨 고무 고무 고무 고무 고무 고무 주세요. 고무 탈라고 슈만 바고무 있어라. 여긴 안 틀렸겠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아아아아아데솔랭아아솔랭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사람아있 있네 어친아아아 어어 우리 작강은 궁을 못 맞추는 병에 걸렸니? 왜못 맞추는 거야? 왜? 심리적 불안 요소가 큰거 같다 내가 봤을 때 어.. 그게 봤을.. 내가 봤을 때 그쪽이 게 문제인 거 같긴 해 <웃음> 먹을 거.. 감자 야 내가 감자 독점할 거야 다 필요 없어 여기 가서 꼽길게요 아 근데 지금 저 없긴 한데 꼽겨 꼽겨 꼽겨 꼽겨 어디야? 여기 세럼 끝났니? 설마? 나 왔는데? 아 그러지 마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가 봤을 때다 이기고 나서 오케이 나이스 이거는 챙겨가 챙겨 넌참 좋은 저거다. 저기도 먹었거든요. 저것도 죽여버릴게요, 그냥. 도망가니? 벌써? 켄지 언제 아 언제 킭는지 타이밍을 못 봐가지고. 이거 어, 내 네. 이렇게 된 김에 글래셔까지 그냥 냅다 만들어버리자.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뭐 생각보다 예전보다 판정이 좋아진 것 같다. 레녹스, 큐. 요상하게잘 맞는데 오늘따라. 여기 누구 있었어. 누구세요? 어어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아 죽었어. 아아 <웃음> 아, 습다. 아니야. 첫판1킬했잖아 그래도. 그래, 그래. 아직 몇판 네 남아있다고? 어, 심장이 떨려요. <웃음> 심장이 막 미친듯이 뛰는데. 살아있는 것 같다. 살아있는 것 같아. 어, 심장이 졸라 뛰어. 어, 기분이 이, 이 이상하다. 아, 근데 전 이, 그 뭐지? 게임할 때그 딱. 심장이 미친듯이 뛰는게 너무 좋아요 <웃음> 살아있는 것 같고 아, 난 그래도 저거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내 어리석었지? 그냥 끌고 끌고 죽일걸 <웃음> 끌고 후차후차 해가지고 죽였으면 됐는데 아습당 아 근데 배경음악 꺼놓으니까 진짜 게임이 별로, 배울... <웃음> 뭔가 별론데 기다려봐. 이거 어디서 키더라? 아, 보관함. 젠장. 해보자. 할수 있다. 어떤 고기가 널 기다린. <웃음> 아니. 이루트 해볼까? 아니야. 나 이루트 괜찮다 생각해. 이거, 이 루트 하면은, 생나 중간에 먹어도 돼가지고 사람 없으면, 아니면 생나 먹는 사람은 죽여도 되고. 예? Yeah. 아니면은, 아닌나안 된다, 안 된다. 중간에 루트 생략하고 딴 데로 셀까 했, 셀다가 돌아올까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번 판에 레녹스 하나 있네? 둘이 있네? 이런. <웃음> <웃음> 하나 있네 둘이 있네 깔별로 다 있잖아 레녹스가 모아놓고 보면 이쁘겠다 <웃음> 모아놓고 보면 가보자 가보자 배치 봐보자 아 근데 레녹스 너무 이쁘다 <웃음> 레녹스 너무 이쁘다 이뻐. 다음 스킨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살수 있으면 좋겠다. <웃음> 다음 스킨. 아 근데 레녹스가 스킨이 이쁜 게 많아요. 저거 보, 그냥 블랙스. 모바일 블랙 서바이벌 보면은 이쁜 스킨이 워낙 많으느라 미래가 참 기대돼. 음응응 <웃음> 음, 기대돼. 국만 제발 제대로 맞추자. 오늘 국 미스가 너무 많이 난다. 음 맞춰.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맞춰서 다 죽여버려 맞춰서 죽여버려 여기서 못 하나 나와주면 나 깔끔하게 간다 못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위치는 안 좋아요 가가가가 달려. 아. 수... 저걸만 더블에 맞... 맞출 걸. 더블 맞추면 저건데. 이속인데. 가자 가자 가자. 달려. 템파밍 빠른 건가? 아닌가? 아니야. 저기 위치가 저기만 아니었더라 더 빨랐을 텐데. 아니야. 받아들여. 어쩔수 없어. 아 근데 저걸 못먹었다 아닌가? 얼음 먹고 그냥 저거 할까? 정화수를 만들까? 원래 숲에서 꿀 하나 주워가지고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뜨거운 꿈물 근데 뭐 못먹었으면 어쩔 수 없지 빠르진 않다 이번판 여기서 얼음을 척척척 주서 가지고 퍼밍 끝. 아닌데? 빠른데? 이러면은 갔다 오자. 아 갔네? 어쩔 수 없다 아니 몸이 안 나와 가지고 궁부터 꼬라박았으면 됐는데 살짝 이러면 애매한데? 그냥 어? 걸어갔다 올걸 했나? 됐어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생나 생나 생나 생나 생나 생나 생나 생나 생나 생나 I l o 생나 생나. I love 생나. 좋아요. 왔어요. 누구 있어요? 빨리 먹어야 돼요. 먹어요. 이건 먹는다. 시식이 있는데 갑자기 날라와서 시식이 맞추지 않아서. 좋았어요. 위에 이거 먹고. 아이고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사뿐사뿐 죽여요 뮤직까지? 현김에 뮤직까지? <웃음> 현김에 뮤직까지? 현김에 뮤직까지? 잠깐만 자김에 뮤직까지? 여깄다 내가 찾는 거 가요 켠기면 묘지까지 좋아요 둘가막 사람 하나 정도 만나겠지 어 먹었어 Hey guy, w yeah. 잠깐만요 스투 u p 에이 레온보이 일가 갔구나. 야 일로 와. 아니 슈바, 여기 사람 몇 명인 거야? 지금 야, 일로와 레온보. 아, 이거, 이거, 이거. 얘좀 치는데, 난너 죽일 거야.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애 죽인 게 나을 수도. 엄마. 야! 아하하하하하. 무술을 가까이 있는 애부터 가까이 있었을 때 쓰라고 배웠는데. 아, 더블리 썼어야 되는데, 얘한테. 잠깐만. 일로 야, 너, 네가 잡히나, 내가 잡히나 해보자. 잠깐만. 넌또 뭐야?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어. 클일 났어. 잡아야 돼. 잡아 족쳐야 돼. 어이구 굴렀다. 얼굴 굴렀다. 아유, 굴렀다. 그냥 갈 걸. 먹을 거 없었는데. 침착하자. <웃음> 침착, 침착하자. 확실하게 두개 아니야 근데 어제 솔링인데 어제 혼자 가는 건데 음, 아니야 천천히는 어려울 것 같고요. 침착. tgm? 기본 저장 이러면은? 어!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이 소리 <웃음> 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뭐지? 어... 어 이거 좋다! 이거 어떻게 했지? 음... 내가 벌써 오류로 계속 나올 것 같았는데 아니네? 흠 음, 이런... 어... 아 전판 좋았는데... 너무 무리했어, 못 맞추고... <웃음> <웃음> 무리하고 못뭐 맞췄어? 제발 제발 한 판만 1등 해보자 <웃음> 제발 1등 한 번만 해보자 오늘 다섯 판 중에 한 판만 어? 저거 뭐야? 어? 한판 해서 배치 딱실발 받고 어? 가면 좋잖아 어? <웃음> <웃음> 어? 한 번만 어 이거 유키 스킨 짱짱 이뻐요 최근에 나온 건데 레알 맘에 든 <웃음> 너무 맘에 든가봅세다가봅세다 으흠흠, 가봅시다. 어, 근데 사관, 사관, 사관 후보생 현우? 일러 잘 뽑힌 것 같다. 근데 저 레드 데빌 현우도 잘 나왔다 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현우 캐릭터 자체가, 자체가 괜찮게 생긴 건가? 왜지? 옛날에 그렇게 엇갈아 당해가서 그렇게 싫었는데? 아, 근 네. 잘..생겼다? <웃음> 잘생겼다 라고 치면 유키도 잘생겼고, 윌리엄도 잘생겼고 네! 아마 중국분들 잡힐 거예요 네, 중국분들? 하고 어... 모르겠어요 <웃음> 중국분들하고 일본분들도 잡히려나? 모르겠네 중국분들은 확실히 잡히거든요? 아는거는? 응아우코간지라네 보면은 닉네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아마 외국? 중국분들이나 할거 중국분들일 거 중국 분들일 것 같은데? 아 제발 강아 이번에는 침착해보자. 두판 그렇게 했잖아? 인간은 어삼세 판이랬어. 뭐든 간에 <웃음>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번 판도 이번 판에 개선해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려 그래, 그려 그래, 그려 그래. 할수 있어 <웃음> 해 보자 해 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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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영자님 여기 그만 떨궈 주세요. 우리 우리 나름 잘 떨궈 줬었잖아요. 입구에다가 아니 영자님 우리 이쪽에 잘 떨궈 줬었잖아요. 어프 포인트 바뀌었어 이번에 왜지 왜 여기 계속 쳐 떨어지는 것 같지? 나 여기 싫어 선생님 위치 좀 제발. 어 거기 있어? 구멍 데리러 갈게 거기 있어 아! 코 안지러 <웃음> 코가 근지러와요 잠깐만 기다려! 거기서 알겠지? 됐어 여기 돌 있거든요? 좋아 아! 아 근데 저게 안나왔는데? 아니야 혹시 여기 나와주니? 없네 이런 스불 것. 어디서 기분 나쁜 로지 소리 들리는데 어허 아프당 왜 괴롭히게?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I'm so sorry for 달려타 거짓말. 나 몰랐어. 이제 알았어. 아 미안하다. 내가 무기 안 나온 걸 이제 알았다. 갔냐? 골목게 갔다가. I'm so sorry for 달려타 거짓말. 미안하다. 내가 템안 나온 거 이제 알았다. 아이, 무기 안 나온 걸 이제 알아버렸지, 뭐야. 이런 <웃음> 이러면은 조금 생나는 갔어. 개 새끼 받아다도. 아꺼져봐 생나 먹었으면 가라. 응, 나갈 거지롱. 뭐잡지롱 <웃음> 아, 나뭐잡지롱아 먹을 거 없다. 큰났다. 먹을 게 필요해. 누구 있다 앞에. 리달리는데? 슬짝 알면 싸우겠는데 자짝 모르니까 싸우지 말아야겠다 <웃음> 더 이, 먹고 있겠지? 아니네? 야! 아무도 먹지마! 셋다 그냥! 어? 아. 비켜 이것들아 야! 셋다 먹지마 그냥! 진짜! 어? 너네 왜 팀이 아! 팀이 하지마! 왜? 왜? 왜? 아... 아... 이럴 때만 쫄쫄 뭉치더라 <웃음> 젠장? 암묵적 다구리 야! 어차피 한 명이 킬 먹고 끝날 거잖아! 아이씨... 짜식들 이럴때만 사이 좋아지더라 아, 자식들 이럴때만 일단 얘부터 잡고 <웃음> 아니 근데 그 얘가 왜전대요 하필이면은 왜? 하필 난데 왜? 아니 그 형씨 그... 금발에 하얀피부 아저씨랑 그 뭐야 체스언니 좀말좀 해봐요 안경 벗겨버리기 전에 <웃음> <웃음> <웃음> 아 아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만만했나 보구나 아그건지러 그만 음, 그만지러 <웃음> 뭐 해야지 어나 근데 이거 전판에도 봤던 것 같은데 뭐지? 전판에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대자뷰인가 어쩌면 나 다시 과거로 돌아온 걸지도. 그래. 신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기회를준 걸지도 몰라. 이번 생은 착하게 살라고. <웃음> 이번 생은 죽지 말고 잘 살라고 다시 한번준 기회일 수도 있어. 그래. 열심히 살아보자. 그려, 그려, 그려. 갑옷 세다, 갑옷 세다. 아 배치 두판 남았는데 이번 판이랑 다음 판은 이번 판이랑 다음 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 판도 중요하고 어떻게든 킬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사람 죽여서 해야 돼요. 음. <웃음> 불서가 참 좋은 점이 로딩 시간이 길어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가다듬고 <웃음> <웃음> 해봅시다. <웃음> 제발 근데 로딩이 너무 긴거 아니오? <웃음> 아니 나 이제 진정하고 다 진정했어. 그러니까 이제 게임 하게 해줘. 그래 그래. 미치 참 이쁜데다가도 해준다 진짜. 신이 날 버린 게 아닐까 이 정도면? <웃음> 그 정도 정도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신이 날이 정도면 버린 게 아닐까? 아니야. 이제 시작했어 원래 어 고난과 역경이 있는 스토리가 좋댔어요 아니 선생님! 여기 그만 떨궈 달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 아니 진짜 사람 열 받게 만드네 까부 <웃음> 그만 떨고 달라고 여기다가 <웃음> 그만 아니 그만이란 단어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포포인트 진짜 바뀌었나? 왜저다고 계속 떨어지지 슈워 케박치네 혈압 오르려고 하네. 아, 니 진짜 사람을 여러 가지로 화나게 하네. 이 게임, 아하하하 깡아, 취소하지 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저기서 다시 떠주겠지? 저기서 다시 떠주겠지? 저기서 다시 떠주겠지? 난 믿어, 난 믿어. 나는 믿는다. 아, 그치 믿었다. 아, 믿습니다. 믿어요? 믿는다고요? 좋아요. 믿습니다. 난난 난 당신을 믿는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1분 남은 타이밍에서 빠르게 파밍해서 넘어갔다 와야돼요. 자 일단은 손가락 아플정도 연타를 하고 있는데 좋아. 갔다와 영장 탑니다. 타요. 할수 있어요. 타고 여기서 없어요. 아하, 절망이에요. 없어요. 아하, 이연속 절망 역 같아요. 아하, 사연속 절망. 정말 역같아요. 좋아요. 가요. 여기 누구 있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어? 어디 갔어요? 야, 생나 못 먹으면 너라도 먹어야 돼. 이거 사 그래, 너라도 먹어야지. 고맙다, 틈만 대게 귀찮았는데. 아직 덜나오긴했는데나생나 먹고 싶은데 선생님! 시시오! 이럴 땐 불러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 저거 먹고 싶거든요 간절하게 너템 아직 안 나왔잖아 어, 이거 못 맞췄다. 쟤도 못 맞췄다. 웃긴 건. 너내 손에 죽을래? 살래? 생나 죽어. 나한테, 그냥 살아서 가. 곱게. 넌씨어 오면 안 됐어. 나생각했어 일로 와. 이거 사. 일로 와. 시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저이다 아닌데? 딴 새끼인데, 여기는? 니검 네 맛있더라? 니검 네 쩔더라? 맛있더라? <웃음> 너, 시바, 여기 있지? 갔다. 너, 보인다. 너 일로와 이 새끼야 야! 일로와 너 내가 지금 끝까지 쫓아갈거야? 나 이제? 아 이것도 역같은 구도 나왔다 가자 어 빵? 빵 내꺼? 왜왜빵 쳤어? 그렇게 억울했어? 내가 저거 먹은게? 가가나나 볼일 없어 형씨한테 아 형씨한테 볼일 없다니까 왜 이렇게 치대요 아저씨 아 정말 아저씨 일, 없, 일 없어 일없일 없어 골목길 골목길로 가야되나 나, 나 뭐했는데 이 길이지 뭐 죽였지 기억이 안나네 내가, <웃음> 내가 누굴 죽였더라? 기억이 잘안 나네? 기억이 안 나버리네, 이걸? <웃음> 내가 누굴 죽였더라? 기억이 잘안 나. 저기, 감자나 캡시다, 여기서. 감자 캐고 숯생나 먹으러 갑시다. 어, 없네, 이롱. 누구, 누구 있는데? 저기요! 이거 주무시면 안 돼요! 할수 있다. 감자 캐고, 두개 캐고, 가. 어? 너, 씨발, 일로 와봐. 아하, 안 닿네. 너, 너, 씨발, 나중에 봐. <웃음> 너? 다음에 보자. <웃음> 아이, 그냥 죽일 거 그랬나. 아니야, 이거 먹고 하자 그또 어, 오네 이건 뭐로 오는 거 아니야? 아, 위로 갔네? 이걸 안 먹는다고? 나야? 고 어맙지? 너 일로 와, 씨바넌 뭐하는 새끼 야, 하나씩 들어와 넌 아까부터 음에안 들었어 또못 맞췄어 궁 이놈의 궁야야야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너 갈게 가나저 새끼 죽일거야 너 일로 와봐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생나 먹었어 너 일로 와봐 너만 아니었어. 내가 생나 멋있었다니까?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야! 야! 야,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갈 거라니까? 나 진짜 너안 쫓아갈 거 같지? 잠깐만. 연못생나. 잠깐만. 이러면은. 잠깐만, 가서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깡아! 어, 어. 제발. 주님. 지저스. 제발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위치. 꽤 나이스, 꽤 나이스. 슈바, 여기 누구 있는데? 내거내거 내 거. 아, 이상한 거쳐 잡히고 있네? 아, 수바. 그래서 여기 생나 캔 사람은 누군데? 둘중 누구야? 위아래야. 아, 진짜, 내 생나, 진짜. 어허! 올라가 올라가 아 몰라 다 죽여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릴 거야 <웃음> 눈에 보이는 대로 진짜 다 죽여버릴 거야 아 이러면은 못 만들잖아 한국에는 오메가 트리라도 잡아서 브러... 미스리 신발이라도 만들까? 아 신발이 너무 허전한데 쓸데없이 아나 근데 슬슬 습적 딸린다 킬은 많이 했거든요? 많이 살아남았고? 근데 습적도 딸리고 아니 그럴 거면 나한테 생나 달라고 그렇게 죽을 거버리면은 진짜 개빡 치네 저거 잠깐만 너올라 와봐 나 너라도 잡아야 될것 같아 미안한데 너한테 생나 했지? 아니 쟤한테생나 없나보다 니궁안닿으면 네 되는 건데? 하하하하하... <웃음>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음... 나제틈 내가 먹을거야 병신 <웃음> 쉐기얘얘 얘 틈도 안보고 간거같은데 그냥 아니 아니너 정말 착한 아이였구나 하!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래 그래 그래 너의 템은 내가 예쁘게 잘 써줄게 행복해 그곳에서 다신 보지 말자 다신 보지 말고 행복해 거기서 알겠지? 아 그럼 택나 먹은 레녹스가 제키한테 죽었고 그 제키는 지금 3kg 먹었다 이건데?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구만 둘다 잡혀, 이것더라 아니 왜 물이... 야, 물 어디서 캐지? 성당? 잠깐만 여기 앞에 누구 있어 됐너 앞에 누구 있지? 늑대 잡고 있지? 그얼굴좀 봅시다 너 유키지? 너 나랑 싹 많이 차이나는 육해제 아니네 아하하하하 메리 크리스마스 음. 응. 땅아 아깝다 쟤 잡았으면 몇 킬이지?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 근데 이번 판 만족해요 10위 안에 들었고 몇 위였지 근데? 10위 5위 안에 들지 않았나 내가 5등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네 4등이네 아 이러면 됐어 됐어 한 판만 멀쩡하게 더하면 돼몇 킬이었지 방금? 어, 3킬 3킬 4등 됐어 됐어 한 판만 더하면 돼 아유, 웃을 때 너무 아프다. 아, 제집입 안에, 잇몸이라 해야 되나? 잇몸 위쪽을 다쳐가지고, 말을, 입을 크게 말하면서 하면 아프거든요? 그리고 웃으면 아파요, 결과적으로. <웃음> 아,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 아프다. 이게, 어, 거 뭐지? 쓸린 거거든요? 뭐에 쓸린지는 모르겠는데, 쓸려가지고, 아파요. <웃음> 아파요. 아, 진짜, 너무 신경 쓰인다 <웃음> 아, 근데, 재밌다. 행복하다. <웃음> 잠깐만, 사람 왜 이렇게 저기 많아? 아, 이거 다른 루트 가기도 애매한데? 왜 고무 나오는 데서 그러는 건데, 얘들아. 내가 물잠부터 했는데 그래. 전판에 사람 셋 어떻게 잡은 거지? 나 누구 잡았는지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아... 내가 누구 잡았지, 전판을? <웃음> 처음에 누구 잡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두 번째 누구 잡았는지도 기억 안 나고요. 세 번째, 그래,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가 해진 아니었나? 그 전이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전판에 그... 그 레녹스만 곱게 나한테 생나 넘겨줬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참. 넌참 역같은 레녹스였어. 다시 보지 말자 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배치 봐봅시다 1위 한번 해보자 깡아. 1위 <웃음> 가자 아 근데 전판에 운송이 많아가지고 물 다려 먹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다려 먹지 못한게 너무 아쉽네요 살짝 한이 남아요 근데 그건 급한이고 과거는 지나가 버렸으니 미래를 챙겨봅시다 근데 짜증나는걸 리오가 세실한거예요 <웃음> 로지! 잡을만해요 이제! 어! 이제 로지 잡을 수 있다 하는데 아... 어, 리오는 모르겠어요 잡을 수 있나? 아니! 할수 있어 쫄지 말자 아나 근데 약 먹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나 약을 먹기에는 게임 시작해버렸잖아 빨리 티밍하고 티밍? 태밍? 파밍하고나뭐안 먹은 거 같은데 방금 저기 상자에서 여기서 다 나와야 된다 가자 후어 여긴 괜찮다 그래 이쯤에 떨궈주면 얼마나 좋아 아니, 저기 이금처에 떨궈주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운영자님? 아, 나이판 끝나고 워프 포인트 확인해볼 거야 <웃음> 이랬는데 워프 포인트가 진짜 요 이쯤에 원래 여기 떨어진 게 하나 있거든요, 워프 포인트가 근데 그게 없어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없었던 건데 나는 없어진 거 모르고 지금까지 화내고 있었던 거지 내가 봤을 때 나면 가능해, 그거 <웃음> 나라면 가능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좋아요. 여기서 이제 다 떠주는 거야. 아, 아, 아, 아, 저기서 다 떠주겠지. 떠주겠지. 떠주겠지. 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됐어. 침착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사람 많다 지금 하나정도는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되는 거는 여기 사람이 많거든요? 시시 켜놓고 곰으로 먹냐? 아니면 곰못 먹고 사람 죽이고 시... 가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니다! 생마 먹자! 이번 판에 그냥 먹어도 될것 같은데? 왜냐면은 안 보여요 인간들이 아이고 못 맞췄네? 아 근데 레녹스 너무 재밌는 것 같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지만 <웃음> 하면 할수록 느끼지만 이 캐릭터 참 매력이 있어요 빨리요 빨리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왔다 생나는 이제 없다 어 위에도 하나 있네 어 누구세요 야야야야야 야너 야, 야. 야, 일로 와봐어 아이고 나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잠깐만 잠깐만요 왜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오호 오호 오호 오, 오, 오 중요한 순간에 문 열려서 당황했네 <웃음> 아니 중요한 순간에 문이 열려가 방문이 열려가지고 좋아요. 무난하게 하나 사, 하나 따고 시작했습니다. 병원이네. 병원이나 갈까? 그래서 일단은 고무를 찾고. 어, 잠깐만. 아. 높다. 저거는 피해 갑시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게 아니라 암 뭐..더러서.. 워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암 음, 그렇고 말고 아닌데? 저, 뭔가 이상한데 리오가? 리오야? 어디가? 오케이 마무리 좋았어 아, 선생님. 누구세요? 아이고, 못 맞췄다. 아이고, 못 맞췄다. 지나갈게 해줘. 미안해. 잠을 잤어 응, 접속 깜문. 오, 사랑해! 고맙다. 마침 일로 나갔어야 됐는데. 어머, 스윗하잖아? 고맙다. 착하게 살게. 고마워. 왜 씨발 날라올 것 같지? 너올 거니? 아, 요리하는 거구나. 먹을 게 없었구나. 고맙다. 착하게 살게. <웃음> 이 은혜! 나중에 은혜로 갚지 않고 복수로 갚을게! 그래그래 그래그래 <웃음> 그래. 나중에 내가 널꼭 죽여줄게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살려주는 대가는 그렇게 갚지 음. 지금 마실게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꾸루유 만들어 갑시다 씨도 키고 병원에 근데 왜 저거 안 잡히지? 싸우고 있니? 설마? 뭐 냄새가 난 냄새가 나 저기 두눈가 싸우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어, 근데 왜 우유가 없지? 아, 있네 다 폈네? 어? 됐어 저 병원 생활을 열렬히 먹고 싶거든요? 결렬히? 열렬히 먹고 싶어요 내 머릿속에는 벌써 뭐야? 자리 써라, 아, 자리 보내주지. 어, 근데 저 궁, 궁이, 아, 못 맞춘 건가? 못 맞춘 거 같다. 그런 거 같다. 왔었다. 아, 아. 마이 아프네. 실버 안날거 같은데, 이러면은? 응. 그치, 브론즈지. 몇 번에, 몇 번에 광찰했는데. 그럼 브이리날? 이렇게 된 거,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실버 승급전까지는 올려놓읍시다. 50포인트는 먹기 뭐, 힘들려나? 킬좀 하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요? 맛있다. 막판, 막관 돌리고 퇴근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간만에 10시 퇴근한다. 아, <웃음> 맛있다. 막판 막판 아, 전판에 시야 잡고 찬찬히 들어갔어야 했는데 시야도 없는데 혹 들어가서 혹 맞고 혹혹혹혹 혹혹혹 당해버렸네 <웃음> <웃음> 막 반하고, 저는 갈 겁니다. 오늘 끝나고 내일 아마 생방궁 일정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롤싱크는볼 시간이 없으니 수요일 날 봐야겠군. 아니, 걔제 취향이거든요? 레나타? 어. 레나타 되게 컨셉이나 저거나 생긴 거나 되게 제 취향이었단 말이에요 <웃음> 되게 제 취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스킬도 괜찮아 딜도 괜찮아 팔다리 잘리기 전에 해봐야지 <웃음> 팔다리 잘리기 전에 행복하게 해야지 레나타는 랭에서 되나? 지금? 안되나? 걔도? 나온지 얼마 안된 신캐라? 아닌가? 롤은 상관없나? 신캐 나오고 나서 며칠 동안 랭못 돌리는 거? 아닌가? 맨날 안 돌려봐가지고 <웃음> 롤에서 내가 신캐를 돌려볼 이유가 없지. 그 정도로 막 롤에 어? 애정이 가득가득한 인간은 아니었 아닌 사람인지라. 예, 제가 그 정도로 롤을 살아가진 않아요. 세라핀 좀 세라핀 나왔을 때좀 기대되긴 했는데 딱히 그 이상이야 불설을 불서를 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유 템 꼬였다 이거. 아유 아유 꼬여버렸어 이것도 아유 늦었네. 아유 늦었어. 제발 입구 쪽에 저거 모사 입구 쪽에. 그냥 그래, 여기야. 안 없어졌네. 이런 씨. <웃음> 아니, 잘만 있으면서, 매일 맨날 촤 밑에 져가지고 사람을 이 밖에 만들어요. 이 망할 게임만. <웃음> 아, 진짜. 항상 제가 레독섬이 여기서딱 떨어져가지고, 딱 갔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 바로 앞이니까, 바로 가서 후딱후딱 해치워버려야지. 하면 되는데. 너무 멀어. 진짜 화날 정도로 멀어. 쉬바 네가 먹었냐? 네가 뭔데 먹냐고 그거 내 철판이야 나쁜 년아 아니 저걸... 아니 내 철판 하나 더 만들었는데 가아 졸랐어 라 저거 저... 저 양심 없는... 쟤는 안 죽어요? 난 쟤가 관작 들어... 아 아파! 그만 때려 좀난 쟤가 관작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 미안한데 혹시 아야 장례식 한다면 불러주세요 가서 관작 좀 추겠습니다 내가 진짜 아야 관짝 들어가는 날엔 관짝 춤을 추지 내가 아.. 저아제때 무기도 안 뽑혔어요 이번 판템좀 꼬였다 아 내려갔다 올게요 그냥 이거 내려가서 쥐더시라도 하나 씹어와야돼 무기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서 앞에 뜨게 해줄 수 있었잖아요 <웃음> 생나 포기하고 골목길로 바로 갈게요 출바 여기 앞에 누구 있을 것 같은데 아 제발요 <웃음> 제발요 오늘 템좀잘 떠줬잖아요 어가 없이 선생님 제발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저어왜 하나 주고 하나를 안 주는 거야 왜 워플이좀 멀쩡한데 어? 저거해 주면은 템이 요사하게안된다던가 아니면은 이요사한 애들이 나와서 나를 얻고 한다던가참 사랑스러운 게임이야 너무 사랑스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갑세다 갑세다 먹을 게 없거든요 여기 저거 주워야 되는데 저 지금 뚝배기랑 몸이 랑다안 나와가지고, 누구 만나면 바로 골로 갈것 같은데. 됐다. CC 키고, 돌을 근처에서 캐고 골목길로, 어? 너네 끝까지 가. 행복해! <웃음> 행복해. 주웠네. 행복해. 또 루크랑 싸우고 있겠지? 루크랑 싸우고 있다고? 어디서 어 가게 참 좋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어디서? 야 어디 갔어? 뒤로 갔나? 뭐지? 어디로 간 거지? 너 어디 있어? 여깄네? 한대 쳐서 뭐 하려고 뭐지? 왜 기분 나쁘게 치고 가는거지? <웃음> 왜지? 왜 기분 나쁘게 치고 가지? 제태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그 그 친구야 저기 있다 쟤태안 나왔다 야 너랑 나랑 비슷해. 뭔가 너 정도는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전또 뭐야? 시바, 무슨 미쳤어요? 아, 어. 미쳤어요. 적당히 쫓아와. 내가 미안해. 아 우리 같이 시작했잖아 인생 우리 그래도 리스본 동기인데 먹고 다 썼다 아, 엄마 아 미치겠다 아 오늘 여기까지 해야겠다 o <웃음> 아, 엄마 아왜 맨날 맨날 나만 나만 양각인건데 아아아궜어아 <웃음> <웃음> 아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웃음> 끝